잉어맨, 로블록스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성, 안녕하성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리아용. 안녕하 리아야, 오늘은 아주 맛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어. 신난다. 리오야. 응. 오늘은 정말 맛있는 컨텐츠 주, 준비했어. 너네들 먹는 거 되게 되게 되게 좋아하잖아. 맞죠? 아니, 아니. 어, 아닌데? 어, 딱, 난 식욕 완전 없는데? 딱 봐도 한딱 봐도 라면, 아니 햄버거 100개 정도 먹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어? 어떻게 그렇지? <웃음> 자 오늘은 얘들아 치즈다 이 치즈를 찾을 거야 치즈 치즈 아주 귀여운 치즈들 치즈를, 치즈. 치즈를 이제 먹어 먹어 자 그러면은 음, 음. 우리 이제 치즈를 찾아보자 저기 치즈인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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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를 먹기 위해서는 저 거대한 쥐를 피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어. 먹어야 해? 치즈 리아야 빨리 치즈 먹으러 가자 아아쥐 소리가 들려 쥐 소리. 치즈,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하나 찾았다 치즈 9개를 모아야 되는구나 아! 아! 야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. 어어어나 어. 진짜 무서워 어 뭐야 어살줘아아아 아. 따라와 이거 뭐야? 다 야, 야! 우리 반대편으로 가보자. 어, 나 반대편에서 왔어. 야, 가자! 뛰어! 이쪽! 이쪽! 뒤어 뛰어! 뛰어! 지지지어어 어, 얘들아, 나 너무 무서워. 오 얘들아, 우리 뿔뿔이 헤쳐졌어. 얘들아, 치즈야, 좋지. 왜 이렇게 커? 우리 치즈 먹어야 되는데. 얘들아, 나 2층에 왔어. 2층에? 어? 층 있어? 치즈를 찾고 2층으로 올라왔어. 오케이, 나 치즈, 세개 찾았고요. <웃음> 무슨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 열쇠가 있는데, 찍지가 미안해! 야 리아야 안녕 빨리 이쪽으로 치. 가면 2층이 있어 어디 가보자 헬 떨어와야돼? 잘.. 아찍찍아야저 <웃음> 왜이렇게 커 미안해 찍찍아 우리 좋았잖아 그 어. 네덜란스탄 치즈 먹고 우리 서로 좋았잖아 아 어, 어, 여기다 그린키. 그린키 아, 그린 먹어야 되는데 저거. 먹고 올라가면 돼. 가자. 찾았다. 드디어 찾았다. 여기가 뭐 하는덴지 모르겠어. 내가 아까 여기 왔거든. 여기에는 다른 생물체 있는 거 아니야? 무서워. 오 치즈다. 오케이. 그린키로 그린 문을 열어야 되나 여기서? 근데 여기도 길이 있어. 가보자. 여기도 치즈가 있을지도 몰라. 오. 어? 점프. <웃음> 점프. <웃음> 어, 이걸 따라가 보자. 어, 여깄다. 어, 따라가, 안 오! 어? 오! 뭐야, 여기. 다행이다. <웃음> 뭐야! 어, 애들 왔다. 뭐야! 챕터 2야? 나 무서웠다고. 이게 뭐야? 그린 더. 가스오 어... 코드, 코드번호. 2483인가? 옆에 써있는 대로? 이4팔삼 아니래 이거 방탈출이야? 얘들아 빨리와 어떻게 가는데? 비번호 벽에 있는거 아 진짜? 나 안돼 이4팔삼3842 3842 3842아 3842. 어, 3842. 거꾸로? 3842 3842아 됐다! 오! 어 가자 음... 팔사이 뭐야 여기? 어 치즈다 치즈 아닌가? 아니구나. 뭐야 여기? 들어 같이 가. 몰라 무서워. 너무 무서워 여기. 뭐야? 이상한 소리가 탕탕 나. 어? 어 전등을 떠나가는 건가봐. 그런가봐. 이거 치즈 먹으러 왔다가 이거? 어, 치즈다? 어디? 아니네 치즈다. 아니네? 전등이네? 어? 치즈가 있어! 레드키다! 오 어, 레드키다. 레드키 챙기고 치즈도 먹고. 왜? 어? 돌아와. 아 레드키 못 챙겼는데. 돌아왔다. 난 챙겼는데. 이거 점프맵이야 혹시? 그런거뭔데 이거 못 뛰는데? 어안못 뛰어 못 뛰어. 이게 레드문이 아. 있더라고 얘들아. 레드키 내가 있어 나도 있어 근데 이거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잖아 아닌가? 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문이 열리지 않나? 그치? 그럴 것 같아 근때 레드키 어디서 봤었는데? 초록색 키는 같이 안 됐어 여기 있다 어나 어, 나 들어갈 수 있다 어, 어 여기 이거? 뭐 아! 아까 뭐야? 걸로 가는 거야! 다시 가야 돼! 발판이 있는데? 발판이 있어 아까 걸로 가서 2층으로 올라가 일단 좋아요 벽에 있는 것도 지진데. <웃음> 먹어, 그럼. 벽. 칼탑 먹어. 하지만 난 고급 입이라 저런 거안 먹어. 어? 레드키는 1층이야. 여기다 놓는 건가? 아까 거기인 아. 것 같아. 오, 쉣. 아. 어... 아! 아까 거기로 어떻게 가지? 아! 나 모든 걸 잃었어. 나 잡혔어. 뭐? 잡히면 모든 걸 잃어 조심해 아 진짜? 잡히면 초기화야 민아 거기서 빨간 키 먹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어? 뭐야? 내가 우리? 거기야 우리가 아까 왔던데 어? 아니야 달라 달라 여기 뭐야 좀프을비야 다른 키를 먹을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치즈였어 치즈, 오케이. 아니, 왜 하필 점프맵이야? 씹어! 어, 됐다. 치즈다! 치즈, 오케이. 일곱 개 모았다.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발판 설치하고요. 파란색 키 얻었고, 블루 키를 이제, 죽으면 안 되겠다, 이거. 절대 죽으면 안 돼. 가자, 도망쳐 따라온다. 큰일 났다. 층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어, 그치, 그치. 치즈 먹고 30번. 아, 30초 안에 저쪽으로 뛰어가야지. 줄, 줄. 줄 따라서. 안 돼! 안 돼! 시간이 없단 말이야! 어어돼 <웃음> 구독. 어드디어파어파란을찾을 찾았습니다. 여기서 문 열고 30초 안에 가야 되는 거가야물 따라서 주소리가 오는데 주소리 한번 따돌리고, 무슨 또올 텐데. 에라이, 모르겠다. 쪼... 웬 쪼? 아니 이쪽이다 거... 어어, 그걸 왜, 왜왜왜왜됐 했다. 치즈 아홉 개 거기... 모았다. 어 뭐야? 어 죽은 거야? 아니야, 너 치즈 아홉 개여서 이제 치즈 문 열면 돼. 치즈 아홉 개다 모았다. 치즈 아홉 개 모으면 탈출할 수 있다는 거지. 나가는 거야. 잡히지만 않으면 돼. 저었던거 같은데 아까 너가 맨날 아까부터 가던데 범기야 여기? 여기? 여기다 이쪽야 아닌가? 맞는거 같은데 여기 막다른 길인가? 아 아니다 제발 찍지가봐 봐줘 왔다 왼쪽 아, 탈출했다! 왔구나! This is the end. 이제 우리 피자 먹을 수 있어. 어쨌든, 여러분들, 이렇게 찍찍이를 피해서 치즈를 아홉 개를 모아서 탈출해 보았어요. 탈출이 아니야. 근데 여기 뭔데? 더 가야 돼. 어? 뭐, 뭐, 뭐, 뭐, 뭐라고?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어. <웃음> 어, 어! 아! 어! <웃음> 이게 엔딩이야? 그런가 봐.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찍찍이가 쫓아온 거야? 와, 아, 서울은. 우린 지돌이한테서 도망갈 수 없어. 얘들아, 나 먼저 뱃속에 있었어. 아하하, 안 네. 돼. 뿅. 와요. <뮬람> 안녕.